대학생활에 지쳐가는 나는 가방에서 소주를 꺼냈고 주머니엔 만 원밖에 없다. 안주를 먹기 위해 나는 내부탔지만 만 원으로는 어림없다는 걸 알았고 나는 부평 종합시장 <웃음> 나는 부평 종합시장에 도착을 했고 복이인에서 핫바 두 개로 2,000원을 썼고 정다운 도너츠에서 소불고기 고로케를 1,500원에 샀다. 뭐야 이제 3,500원밖에 안 썼다고? 더 사야지. 그래서 나는 빨간 어묵 3 개랑 떡볶이로 4,000원을 썼고. 음! 빨간 어무좋 종맛탱 숙이네 전집에서김치1천0백 원을 썼다 뭐야 아직 천 원이 남네? 뭐 없나? 그래서 나는 자매 조카 껍데기 집에 갔고 껍데기 천하마치를 샀다 와 이렇게 많이 샀는데 만 원? 배달로 시켰으면 턱도 없었을 텐데 역시 부평종합시장 최고! 우와! 우와! 우와! 자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? 시재 학생 뭐예요? 하지만 이건 허상이었고 물이 책상 밑으로 흘러넘치고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. 맞어 맞습 맞어 오늘 끝나고 보통 종합시장 가야지.